찰찰찰 지 있어요. 촉촉해서 와. 부드럽게 녹아요. 와 너무 맛있어. 와, 진짜 노릇맛하게 녹는데. 흰쌀밥을 그냥 와. 야들야들해 와. 보여. 이야. 와. 회계 다 같이 해서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. 모든 생선구이 여기 대짜 다섯 개 주시겠어요? 다섯 개? 근데 너무 많아요. 어, 저희 네, 세 분도 시계 너무 요 일단은 지금 하나 먼저 보시고 시고 그다음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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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돈나 어머, 이게 무슨 짓이야? 아, 진짜.